어, 수원에서 오셨고요. 네, 우리 수원 마을만들기 활동하시는 네, 분들입니다. 우리 신입 연구모임 대동계의 하정우 운영위원님과 네, 우리 김세호 공동대표님께서 네, 함께 오셨습니다. 아 네, 오셨습니다. 아 아, 네. 이런 분들이 너무 좋아요. 네, 큰 비액션, 네, 과감한 우승, 네 그리고 네 멍치는 국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우리 하정보 운영위원님께서 어, 발표해 주신 다시 한번 박수로 보시겠습니다 <웃음> 네, 좀 면치이 돼서 좀 많이 쓰고 이분관이들을좀 이해를 해 주세요. 네 오늘은 이진고기에 넘어오면서 에, 참 높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강사는 이렇게 아름답고 나오고, 화분을 즐겨왔습니다 예, 지금부터 예, 저희 예, 수원 마을 만들기 이 시민연구물이 대동계, 이 예, 그, 대동계에 기사하도 하겠습니다. 여이첫 부분, 이첫 부분에 대동계에, 이 대동계를 만들게 된 저희들 동의하고 그다음에 준비 과정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과정하고 그 다음에 그좀 이제 들더라보면 이 과정을 이제 발표를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처음 정부분하고 필요성은 제가 하고 겠고그 예, 나머지 정서 준비과정은 여기 계신 분이 이대로 계셨더니 김세호 대표님이 해주시겠고 그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녹차에서 에 여기에서 마을 만들기가 어디까지 왔는가 아, 어, 과연 수원의 마을 만들기는 지금 현실서가 어떻게 되는가. 아, 어, 그럼 두 번째 현장 경험에 기초한 민간 인간, 민간 협의체에서 해법을 찾자 어. 그 다음, 세 번째로, 대동의 발작취록본 지역단비, 상호현정 네트워크 만들이그쭉살펴보고그 그 마지막에, 이렇라돌아오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 2하고, 챕터 2하고, 챕터 4까지 제가 하겠고, 이 준비 과정, 어, 쪽의 준비 과정은, 그 우리 김태이 대표님 하겠습니다. 이수울의 마음 만들가그 과연, 어디까지 왔느냐.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희 뭐 직접 방문을 하신 경우도 있고, 또 소문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굉장히 그, 화려하게 이렇게 등장을 했고, 그한 5년 만에 엄청 이마르만르기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이 600이라는 숫자는 이수학의 그, 이 마을 만들기에 이 상당히 상징적인 숫자인니요 혹시 아세요? 600. 예, 600만니까. 보면투 숫자 같죠. 예. 수원의 마을 만들기가 2011년부터 시작됐는데 5년을 돌아 보면서 600개 공모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근데 보통 그 예산이 10억 그 저기 1년 예산이. 이억뭐 팔억 뭐 이렇게 10억 안에서 이렇게 600개를 만들다 해서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도대체 그 마을 만들기가 그렇게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냐 해서 그6 0 0개수는숫 많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에이 수원 마을 만들기가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것은 이 사실은 에 수원 마을 은혜상스라는 지원 조직이 생기면서부터였어요. 아까 제가 201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 유닛성 성태동이돼서 사람과 마을의 중심이 되는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해온 수원의 주민, 주민들과 주민의 중심이 되어 마을의 과제를 한번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과거의 좋은 공동체 특성을 흐모가는 시민 운동이라 해서, 뭐 이런, 뭐든 예, 그 너무 그 많이 들었던 얘기죠. 저래 이름도 윤회상수라고 짓고, 정말 5년 동안에 엄청 그 여러 분데서 했습니다. 예. 만, 또 숫자를 되어보겠습니다나이스 예. <웃음> 만 2,312명이 이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만, 예. 물론 그 말사가 빼고, 어, 5년 동안. 그래서 600개의 공모사업을 해서, 정말, 이 르네상스처럼 꽃이 피었습니다. 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13년도에 유엔 헤스타트 대상을 받고, 14년도에 바상공민 대상은, 어, 아주 굉장한 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에 수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마르네상스 정책 추진으로, 이 국내에 서 어, 쭉 5년 동안, 이 인정받은 수월, 수월형 마을마댁이 사업이 됐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어, 거의 많이 보시던 분 나와요? 네. 너무, 어, 너무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죠 예, 예,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 얘기를 하기로 하면은 아마 그, 저기 몇 시간까지도 안될 거예요. 예, 이제 이분이 예, 마을에서 장수센터장을 쭉 했습니다. 예, 쭉 해서 만들었고, 예. 왜 이전에 가운데 계신 분은 이재준 구 시장입니다. 어, 행정의 일선에 가지고 이제 윤계신분은 마을 협의회 회장님이신 분이신데. 네. 예. 그래서민행 5기 이후에 주민 주체, 행정 지원 주체가 함께 수원 마을의 상생을 경험해서 조례를 만들고 전담소 위원회 지원센터 공모 사업 행장의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체계를쭉 해서 만들어서 이 마중물로, 이 마중물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일단은 피해에 해당되겠죠. 이 돈이 있어야 되죠. 어, 말사이 모이기 뭐 위해서. 이제 서 공동체 사업하고 시설공간이 있는데, 공동체 사업은 얼마씩 줬을 것 같아요. 공동체 사업 한 600개 있다고 하는데, 어, 물론 거기에 시설공간도 있겠고, 어, 공동체가 되게 한, 6 육, 칠, 십 퍼센트죠. 어, 근데, 이, 300만 원 이하로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장공간 2천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이 마중원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어, 음, 정말로 활발하고, 이, 가열차게, 이렇게 마을들이 왔더이정해줄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 에, 그래, 그래, 네, 이렇게, 이, 밖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드는 동안에, 뭐라고 볼까요? 이게 이제, 배돌이짐에 빠진다고 볼까? 어, 이 행정이,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앞서가면서 이 기도를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아니, 저도 이제, 이 마을 만들기 그때부터 참여를 그 이전부터 했습니다만은, 야, 그래도, 이런 훌륭하 신분들이 마을 만들기, 어, 저기, 여기뭐 포스터로 앉아있으니까, 야 이제는 조금 뒤에서 후원하고 지지하고 빠져주겠지 어, 어 불이 일어났으니까 정말 저도 어딱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게 전혀 예상은 빗말같습니다 어, 그래서 한 이제 2, 3년 전부터 마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을협의회라는 것이 그게 이제 마을에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나에게 이제 통반장 견어 통반장 음들은 이제 거기 이 저기 뭐지 이러고 에뭐어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관계단체라고 내야기를 하면은 이 관계단체가 주축이 돼서 이제 인원을 채워야 되니까 근접을 해서 망천여야 되는 게 만들어지면서 야 이건 아니다 어 이건 아니다 이게 만약 순수하게 줄곧게 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고개를 까꾸로 기 시작했습니다. 그 네, 그래서 보면은, 에, 주민 이 보면은, 5년마다 주민들체를 느끼는 이문제원씨 그것도 느끼기 시작했고, 이 공모사에 대한 그런 큰 매너링에, 어, 갇혀버린 마을 만들기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참, 뭐라고, 그, 뭐 어, 답답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기끼가 어, 예산의 규모, 절차고 만들어진 것은 빠리군이 주민이 결정 못하는 마을 만들기. 공모사 업경영대회 성방중심행정에 마을, 내외부에서 서로 경쟁하는 이런 마을 만들기가 돼서 피곤하기 시작했어요. 예,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이 장입니다. 현장경영에기초한 민간협의체에서 해법을 찾자.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이 서서히 이제 입에서 입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행정이 너무 이렇게 주도하고, 행정이 앞서가고, 이런 마을 만들기에 서로, 어, 마을 만들기는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인간 전체를 그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변화의 가능성이 그 당시에, 이게 참 그, 뭐라고, 오비약이란 말, 뭐라 제가 이게 가방을 접아서오미약이라고해 이런, 이런 말을 쓰고 싶은데, 그, 이때 마침, 이비정간담회를 그때 그, 이, 저희 뭐, 고 이문호 센터장이이비정간담회를 그때, 마르산을마르산이라고 부른 자체들이, 마르세산스를그래야단고한절 투차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시민단체, 뭐, 저 어, 뭐 여기에 마을만들기 협의에 관리주최되더라도, 뭐, 저기 관련되신 분들, 마을활동관, 마을법원,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이, 뭐가 문제냐 해서, 정말 아까, 이 토해낸다고 했을 때, 네. 그런 얘기를, 스슴없이 닿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그래서, 어, 비전단담회가 하나의 큰, 이 동력이 큰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 마을인대수 비전소교회 의제연구활동, 그지원단담회가 토론을 하고, 또마을만들 협의 관련 인증 네트워크, 주민활동 지원제도, 마을인대상수세태관의 현장에 주민정치학과, 정치지원센터 행정연구자가오셔서 정말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이 마침 이때 됐었고요. 에, 그리고 또 여기에 맞물려서 저기 큰한 가지 지금 뭐 여러분들 뭐이 도시, 이 도시재단, 지금 저희 가는건 아마 저기에서 수업군이 아닐 거예요. 거의는 뭐 정치적인 것이 맞물려가지고 도시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속에 이 마을 만들이 마을의 회상에서 말하는 지원센터이 글이 들어가는 것을 거의 확정이 됐어요. 뭐 근데 이렇게 일부로 나와 있는 거하고일부로 나와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얘기하는 게이 도시재단이라는 그 속에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순수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그런 모민을 자주 갖게 되습니다 음, 저 그래서 답은 현장의 주민에게 있다. 예, 우리의 문제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현장의 답이 있음을 서로 얘기할 때마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선별적인 척추의 구조가 아닌 답강 소통을 통한 공동적인 구조를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아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주체로서 현장에 만나서 협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한 5년 동안 보면서, 그 저는 이런 표현 제가 안 쓰려고 했는데, 가벌방기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돈을 주는 단체, 아니, 이, 어, 어, 이 주는 기반이나 행정이란 이제 사전 파트너로서 이제 저희들은 늘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저희들한테 콜로도안 오고, 뭐, 코한적도 없고, 말도 해서 어, 이 저희들이, 뭐야, 뭐, 법원이 내 말씀 안 한다고, 그런 것들이, 이 그게 지도의 지시대로 는 그게 안 되니까, 뭐, 이런, 이제, 문제의식 가지고,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쭉, 이 저희들이 왜대동령을 만들게 됐는가, 어, 이제 충분히 얘기가 되나 모르겠네요. 예, 다음부터는, 저기서 준비 과정을 저희 김상욱 대표님이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앞에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그 대동계를 세종시키면서 준비보임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또 형성된 조직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처음에 그 시작한 것은 사람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앞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그런 고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주위에서 비슷한 고민을, 아픔을 겪는 마음 한 통화들을 모여서 한 20년 정도가 모여가지고 모임이 형성됐어요. 근데 그 형성되는 과정에서 저희 그 모임의 성격이라든가 목적이나 취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자 모으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그 사람들의 생각을 또 모으는 시간이 저희가 또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자준비에 모임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 현장 각자의 마을에서 각자 주체들이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힘들었었고 어떤 일이 보람 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 나는 정말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라는 의로도 받았고 그리고 이런 의미, 이래서 필요하구나, 라는 공간대를 얻으면서, 왜 대중교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중교에 참여를 하게 됐는지, 이런 공간대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런 공간대의 시간은 말로써 되는 건 아니었죠. 저희가 그 마을 만들기 시작한 이유도 다들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다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서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마을과 공간을 찾아가면서, 각자 잘할 수 있는 동식 한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 수다 모임을 저희도 가졌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2차준비 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차준비 모임까지는 저희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2차준비 모임 같은 경우는 저희의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전문가의 그 도움을 받아서 어떤 저희 네트워크의 맷그림을 누르기 시작을 했어요. 어, 그래서 어, 수업 마을 의은 상태에 강약을 제시하고 또 가치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역할과 형태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어또그 고수의,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하면서 마을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고수해야 할 점이라든가 해야 할점 그리고 하, 해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점에 대해서 직접 키워드를 쓰면서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체계도를 그려보았는데요. 두 개의 조육 나누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의 주체를 안에 저희 대동계라는 그 주체를 넣어서 한번 추진 체계도를 그려보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떤 상하적인 그런 추진 체계도였다면 저희는 수평적이고 좀 자유분방하고 유연한 그런 조직을 그리게 되었어요. 상자 준비 모임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 저희가, 어, 토론을 계속 하면서 그리고 저희는 주민주체지만 행정과 중간 지원 조직 그리고 주민들의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역할극을 그려, 그려보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그 대동계의 목표 이미지를 만들고 우리들의 역할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동계의 목표 이미지가 만들어지 거죠. 그 이차 준비 모임에서 저희가 지향해야 할 것, 그리고 지켜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것의뿐대로소원 마을 단체의 시민 연구 모임인 대동계는. 소 마을 만들기의 주민 주체로서 어떤 목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첫째, 사람과 마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성을 보수하고 그리고 또 경쟁과 폐쇄성, 회기라 그리고 외부 자본의 의존, 가식을 경계하며 그리고 행정과 다른 주체들과 건강한 경제가 가능한 영향을 갖추어서 주민이 제활하고만들어가는소 마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전진적인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라는 목표가 결정이 됐습니다. 아, 이제 저희 모임이 어느정도 윤곽을 잡았습니다. 윤곽을 잡으니까 저희 그 모임의 정식 이름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공, 공모를 한 결과 5만원의 상품과 14개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대동계라는 이름을 시작했기 때문에 소마을만들기시민연구공이라는 공식 명칭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공식 명칭을 만들고 앞으로 대동계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역할을 나눌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공감을 구성한 거죠. 그래서 대동계의 구성은 주민그룹, 주민그룹을 우선으로 하되, 주민그룹과 지역그룹을 함께 하는데, 주민그룹은 수원마을의자격 활동이 경험이 있는 주민 주체로서 하고요. 그리고 지원그룹은 주민이 필요하는 전문가나 행정, 등 인력들을 구성해서 을그 안에 네트워크 분과와 경영업무 분과, 그리고 홍보 분과와 사업주의 분과를 두었습니다. 아 이제 또 저희가 이름도 만들어졌으니까 조직을 구성해야 을 되겠죠.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대표님과 한국당, 국가장시대에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런 조직을 만들면서 저희가 또 저희 네트워크 소개할 제안분도 만들었고요. 화페부 시설에서 우리와 함께한 주체를 다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만들어지고 또 조직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어떤 일을 먼저 시작을 해야 할까 하는 조직된 인원으로서 운영위원회를 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의견이 우리 수원의 마을 에자사업의 현실과 현상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라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장 연구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공모에 제안했고 선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사업이요. 근데 모든 것만이 다 순주지는 않았죠.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각 차에서 오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중대의원도 만들고 채식도 만들면서 생각해 보았지만 그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가라가는데 정말 필요한 과정이고 시간이었다는 것을 또 저희는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갈등이었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그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을 인대상태실태 조사를 저희 대중계 안에 교육 연구 문과가 중심이 되어서 예상자를 찾고 또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어, 이 진행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의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존 그 연구자들이 했던 방법을 저희가 따라가려고 했는데 말만 들 하고는 또 맞지가 않았고 또 저희가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지는 변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고민하고 할때곧비구로 그 센사장님께서 왜 고민을 하느냐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사실 마을 주체 주체들을 모아서 한 이야기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설문지를 가지고 구조화해서 기존 전문가들이힘내기로 그 했던 그런 방법을 접고서 이제는 그룹 인터뷰로 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섯 차례의주식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열개의 주체와 그 집중 그룹 위석에 찾석하지 못한 개별 위석의 여덟, 자체를, 여덟 주체를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했는데요.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저희는 마을만들기가 지속할 수 있었던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지속을 어렵게 했던 그로 요인도 사실 발견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는 그 연구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주체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녹취도 하고 정리를 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저희한테는 경험이고 또 성장이었어요. 이 정리 내용을 정아 연구 모임을 정리하다 보니까 애보용 기 50장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결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구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티민연구그 발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발표회에 나왔던 전문가 한 분이 이게 무슨 연구사업이냐? 그리고 너무 객관성이 없다라는 평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 안에서 저희는 굉장히 올라왔죠. 그렇지만 전문가가 보는 입장과 저희는 비전문가가 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고요.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을의 활동가로서 이런 연구사업은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도 다시 연구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사업도 끝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통계도 하고 또 조직 구성을 기존에 그 운영위원회를 운영 중심으로 진행을 했던 것을 팀 구제로 바꾸면서 일년을 되돌아보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을 하는 바를모였기 때문에 뭔가 해줘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무언가를 해준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내가 잡아서, 또, 마을 활동을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경제 간단이나, 학사 활동이라든가, 합동작이라든가, 그리고 또, 마을인사무소 센터에, 이렇게 참여하는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공동된 인연을 으게 되었습니다. 다, 다오리 이제 되돌아보면서, 지여기이많으 <웃음> <많으신데, 웃음> <웃음> 월요일 날, 월요일에몇 시인가? 어, 어 7일 날,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 모여 있었어요. 그한두 시간 동안 여기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데 이, 거의 마지막, 이, 정리를 좀 합니다. 이, 뭐 사실 그 저희들이 이렇게 대동의 지금 진행 과정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언제 결성되었냐면요 2014년 겨울철에 그 추운 겨울에 그누독이 누눕, 쳤던 것 같아요 이, 이 그때 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좀 넘었죠 근데 그동안에 모인 횟수를 보니까 50여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근데 아마 이 목표가 생기니까 아마 야 이거 안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투자한 게 있잖아요 투자한 게그 열정 그리고 가치를 위해서 충만한 것들이 이 가치 같은 것들이 무너지니까 이 무너지는 것을 좀 느끼니까 정화로 이렇게 스스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 힘들고 지칠 때 이렇게 서로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마을에 더 그도 아마 그래서 보이죠. 네. 서로 예, 오늘 저는 지금 온전히 있고 오늘 저에 방송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저를. 저도 이런 시간 없으면 못깨디잖아요어 푸는 시간 없으면 근데 내일 또 저희 단체 총회가 있어 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서로 이로가 되고 서로 지지가 되고 또 같은 고민을 고민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동료지있잖아요 그것만 이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을 다시 그 힘내게 된다고 볼까 저희들도 그래서 모였습니다 의자 보시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 쓴다 어떻게 이거 아니 고 이거는 전달이 또 재미있어요 예, 그리고 어, 그리고 얘기가그 예, 우리가 이제 지금 한 22분 전에 이게 출발했는데 을뭐 어떻던가에 이제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마을을 또 대단하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자 다양한, 다양한 또 이렇게 마을 그 공동체에 가서 또 같이 뭐 이렇게 휴도 하고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우물도 배부르게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내 것이 적어가니고그 같이 비교로 하게 되고 또그서 얻고 그 얻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을을 벗어나 여기 서로의 현장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양한, 다양한 시각, 발, 다각화가 될거예요 네.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스스로, 그리고 함께 해낼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 스킨십을 하면서, 많은 스킨십을 하면서, 뭐라, 뭐 그런, 공간대가 좀 형성이 됐어요. 아, 그래. 이대로 하면, 뭔가는, 어, 우리가 같이, 이뭉친다는 경우는 이상하지만, 어, 뭔가 가치를 공유하게 되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 뭔가 같이 하면은 그 힘이 느꼈다. 그한 네트워크가 그래서 필요한 것처 서로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토론 등이 다양한 활동. 뭐 여러분들 그잘 아시다시피 그이고이건호 센터장님이 마을 토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그뭐 있었죠? 마을 돌아가는 사람은? 어, 뭐 열리광장 있죠? 그 열리광장은 이제 저희들 통해서, 저희들이 주치기 에해서 하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 우리가 많은 그 자신감을 얻게 되고, 또 이렇게 팀원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또 이렇게 조력도할수 있었고,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은, 예, 저희들 대부에서, 어, 이 설정 얘기가 그 처음에 그 22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30%가 지금 달았습니다. 예, 저희, 그래서 이 얘기가 지 제일 그래야, 어. 근데 사실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어, 그런 문제는 그 여러 가지 거 있잖아요. 일을 같이 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일이, 또 일을 같이 맡기면서 이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저희도 소외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뭔가 이렇게 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저도 후회가. 그냥 넓은 그릇을 똑 넓혀가면서 담아줬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뭐 그런, 뭐 후에도 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일단은 같이 모여서, 지금 아까 제가 그, 전국말에 더, 그, 저기, 저교회장님이 그 얘기하는 것을 제가 전교회님께 들었는데 그냥 우리는 다 열려있고 누구나 들어와서 얘기하고 그참 찢어지는 아픔을 서로 나누고 이런 걸 통해서 어그 서로 정거 좋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마을 어전국마을에 어 들어오고도 아마 이 그런 과정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시스템이 생기지 않았을까 음 저희 그는 저희들은 그런데 빠른 시간에 뭐가 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굳으시면서 스킨십도 하고 서로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원칙도 만들고 우선 원칙만 들고 시스템 만들고 계속 뭔가 해보려고 이런 데서 한 30% 갈등이 있어서 뭐 그런 아픔이 있었으면 상당히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뭐 그리고 행정은 여전히 자기들 따라오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저희 속도에좀 같이 맞춰줬으면 하고, 네, 파트너식으로 항상 원하고 있는데, 뭐 그건 아니죠. 네. 어, 항상 제 악기에 가고 있고. 어떤 어, 이제 그래서 이제는 뭐 이제 저희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이제 자생력이 생기고, 뭐 이런 좀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 그뭐 어떤 의구의 변화에도 이제는 정말 흔들리지 않을까? 않을 정도로 이 뿌리가 그릉이 빠른 시일 내에 전달된 네,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 같이 나가야 되죠. 뭐 물론 힘들겠죠.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행정도 그러고, 예, 지금 연광도 그러고. 예,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가치가, 그 가치가, 그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어, 가치를 추구하는, 그것도 목적이 아니고, 그 뭔가 드디한 것이 아니고, 이 가치를 추구하는, 그 순수한 그 마을 사람들, 그 마을 공동체를 그 같이 모여서, 그 같이 밥한끼 나누고 같이 마감하게 하는 데서 네, 그런 데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그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것입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웃음> 네, 제가 방금 알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사회 월프를 들을 것 같아서 저개인적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이제 이두 전문가에게 질의 욕실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호낙 네, 보시분들이라서 질문은 네, 한 분당 하나씩 두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아, 먼저 <웃음> 먼저 발표해 주시. 네, 화정호 운영이원님께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한 가지만 네, 겠습니다 네, 질문. 네, 질문, 네, 질문. 네, 아, 더큰 소리 말씀해 주시면. 네, 무슨 곳에서 왔습니다. 아, 질문은 아니고 오시기 전에 혹시 제가 댓글을 달아야 될까요? 네. 네, 네. 네. 네. 에서마 상식이 보가가 있는 제에 이런 활발한 모임이 있도 그 조직적인 상황을 이제 조직적인 상황을 제잘 네. 네. 네. 모르겠습니다만 평, 그 이제 평가 이요데요한하는 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주민 보임에서어 이게 주차, 주차를 방해하는 요소가 선거법이다, 지방기대법이다딱 찍어지면 그걸 지적하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할수 있는 것만 할수 있는 것들에 안서 이제 상상을 하시거나 평가가 나옵니까? 저는 사실 시민사회운동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 조성욱, 더 이상 나올 수 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갖죠. 그리고 어, 물론 대동를 염두에 두고한 말이 납니다만 예전에 수원시 의회 한 분한테 자기들도 직접적인 주민 의견을듣기 위해서 모임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시의원도 시의 마찬가지죠. 선거구 때문에 누굴 못만다고선거구 때문에 모임에 못 가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니까 공무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뭘 얘기하면 안 되는지 20가지 더 얘기하잖아요. 시의원도 반응, 비슷한 반응이 더라고요 그런데 주민 참여를 방해하는 게 그런 법률이라면, 시장, 조례 문제가 아니라, 법까지 얘기를 고민하면서 한계를 크게 뛰어넘어서, 연구, 연구 과제가 나오고, 뭐 그랬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이제 막, 재밌는, 재밌는 사진, 먹는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고 그겠으니까 진지한 사진을 연출해가지고 하시고 어, 우리 연구했네. 뭐 이런, 사람들 불러하다 그, 그, 그, 대동계를, 개별적으로아 압니다만, 아까번에 얘기 한번드리고 싶었어요. 틀더 깨고 네, 네. 국가 단위고 성사라도 상다 이렇게 하인사했인지 아무리 이나안되고요 그래서 질문을 받도고해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목소리도> 대되는것 네. 같아서 진행자의 권한으로 배고해게 자랑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사진 얘기해가지고 잘하고 네, 그 저기 이 먹는 데서 <웃음> 저기 붙는다고 예, 너무 사진이 아닌 게 먹는 사람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뭐 지금 그안에도술 취가 된거 같은데 <웃음> 그런 거이 그리고 저기가 최대 태민이 얘기한 선거법 그, 이런건 사실 좀 문제가 많아요. 어 지금 저도 공감하는 게 실제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 돼요. 시원이나, 네. 그분들인데, 고인시하고 네. 네. 그리고, 행정도 네. 제가 예? 네. 욕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차피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고, <웃음> 그런 문제는 한번, 그런 문제까지도 좀 높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김세호 공동대표님께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한 명만, 네. 제가 아까 발표해서 드릴 그 재단이 행정적 성격에서 만들어진 재단이라고 기회를 드릴게요 수원 의회 상스 같은 경우는 정말 기대가 굉장히 크고 그걸 슬퍼. 슬퍼. 아는데 너무 몇년만에 그런 일종의 위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런 일을 하면서 행정이 뭔가 그니까 그 잘못된가도 그런 것도 못한다든가 수원 전날 행정에 손채가 없는 면접이 없때 사회도서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또생각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그 이상 도움은안되어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 는 정부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가장 많이 긁어 갔고 그러면서도 행정이중심돼서자기가 우리를 따라가 이런 쪽으 안다고 시민들로부터 된 것을 특고있다고 보는데요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빠른 시기에 어떤 그런 이끌어가는 심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까. 했는데요. 자 그러시다면 이수원의 같은 이스에서행정이정말할수 그 있는 지또는 행정의 지원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한계는 엇을까요그런이 말았어야 될까요? 아니면 수평등 소직이라는 게 행정에서 동의했을까요? 어떤 지금 그 이후에 일로서 대동계를 해가지고 그것이 나타낸 문제를 그나마 보충하지 않는 것이 이 대동계 자체가 어, 행정 시스템으로 그렇게 지원된 거를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게 완전한 애스를 만들라고 이걸 안장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행동의 행동 그쪽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저의 때 나오는 발전에 어떤 모습을 갖췄어야 할까요이 운동이 지금 어떤 모습이 되는지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웃음> 기다렸는데요. 사실 저희는 그 마을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수출과 어려운 것은 다 행정 탓으로 처음에는 생각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할것원과 회의와 서로 서로 그 알아가는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성장을 한 거죠. 이거는 어느 한쪽인 행정이 우수한다고된 것도 아니고 또 마을에서 마을 상쪽만한 고객이 우승한다고 되는 것도 결국 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방법을 최종적인 방법을찾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어떤 대리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역할이고, 이런 의미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공간성장이라는 그런 네. 법관계를 갖는 게 맞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 안정희 사장님께서도 주민인 주체가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쓰려면, 정부에서의 돈을 조금 전혀 받지 않은 상태가 주민주자가선해주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말이 저는 아까 개획더딱들어거든요 그런 활동들이 아마 지속된다면 행정과 마음과 아주 동반 성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또행정의 견제를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또대륙계 가요. 그리고 또 행정은 대륙의 견제 역할, 대륙의 행정의 견제 역할을 함으로써 동반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목소리도> 약간은 좀 별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노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네. 네. 네. 그러면 중재하으로 저희 저녁식사 같이 하는 걸로 네두 네. 번, 잠지만 우리 같이 모신 분중이 있시죠? 네. 아 네, 소개 직접 해주시죠, 그러면 뭐. 네. 칭찬이죠. 네. 네. 네. 아까 그, 우리 저기 그 김대표님이 그 아까 이 준비 과정에서 역할 역도 하고. 또, 우리 같이, 예, 그 우리가 추구하는 같이 그 단어를, 뭐, 이렇게, 이 저기에서 좋은 단어가 추천 했잖아요. 그런 것도 절대 저희가 할수 없잖아요. 그, 그걸 우리가 아마 그 몇년 모였으니까 상당히 진정히 오히게 뭐 보였었죠. 뭐, <웃음> 우리가 했는데 그런 거라든가, 이 전반적인 또, 그리고 이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지속, 이 가능한 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뷰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아, 우리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맡은정혜정혜 박사님 정지혜 예비 박사님께서 <웃음> 가지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어, 네. <웃음> 아니 뭐 자랑 이중을 해주신다 그래놓고 예비 박사라는 말로 그냥 아픈 데를 콕 찔러 주셨대요. <웃음> 아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모여서 발표는두 분이 하시지만 저희 제동의 회원분들 모두가 진행했던 일이고 해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아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월요일에 급히 모여고막 이야기들 막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리한 내용으로 막 처음에 대본도 쓰고 그랬는데 두분다 애들이 너무 강하셔가고 개본대로 하시진 않았고 너무 재밌게 잘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많은 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훌륭하게 완벽하게 잘 해주셔서 뭐 제가 구현 설명할 것도 없네요. 나중에 이제 식사 시간에 라든지 뭐 이런 시간에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내용도 있으시면 은 저희 밥먹는데 아무튼 같이 오셔서 네, 얘기하면서 그 시을가면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들에 네, 네. 다시 한번 아, 감사의 말씀 드니다